야, 이거 두개 중에 어떤 게 마음에 들어? 그거 어떤 거 하고 싶어? 어떤 걸로 해볼까? 누가 골라봐. 그거 어떤 거 할래? 그거? 어떤 거를 할까요? 이거 뜯어볼까? 이거 해? 이거 어때? 이거 어 이걸로 해볼까? 어떤 걸로? 어떤 걸 해볼까? 두고 몰라봐. 못봐두고 이거 어때? 더 어울릴 것 같은데? 음, 이런거 다 싫어 먹을게 좋아 아이 오늘 사진이니까 이제 해보자 음, 알았어 해보자 잠깐 기다려